안녕하십니까 3월 13일자 해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고용지표 결과에 금리인상 완화가 기대됐으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가 확산되며 이내 하락세로 나타났네요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보다는 늘었으나 실업률이 상승하였고 임금 상승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 파산 소식은 시장에 큰 충격이었는데요. 미국 내 16번째로 큰 은행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어 큰 우려가 예상됐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로 인한 기대로 상승했네요.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미국 정부가 전액 보증한다는 소식에 지수선물 시장에서는 반색하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국 본장 개장시에도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긴축 완화 및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도리어 시장에 낙관론이 떠오르는 상황이네요. 빅스텝과 베이비스텝 사이에서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결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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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8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5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이 12,5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2,7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터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